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 영상입니다 제 동생이 그 어디지 대학로에 텐텐 문방구에 들렀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 다꾸할 때 쓰라고 스티커를 몇개 사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티커들을 간단하게 하울하고 언박싱하고 그리고 이 스티커들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고 스티커 자체는 광택이 없는 스티커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광택이 없는 스티커들을 좋아해서 완전히 취저취저. 취저. 색감도 너무 예쁘게 쨍하고 요즘에 되게 힙한 느낌의 그런 감성이 많이 들어있는 스티커들이더라고요. 진짜 다 예뻐요. 제 동생이 그 매장 가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예쁜 게 많았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 진짜 다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뭐랄까 다이어리보다는 콜라주 느낌의 그런 덕지덕지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려고요 그래야지 스티커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스티커 너무 귀엽죠?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. 다이어리에 끼워보도록 할게요. 되게 조화로운 듯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좋아요. 덕지덕지한 분위기도 좋고 스티커들도 진짜 귀엽고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 끝!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! 빠이!